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당 지현입니다. 네. 오늘은 응. 응. 제가 좀 사심으로 제가 궁금한 좀 응. 사주를 가져어요 PD님 궁금한 사람 네네네 응. 그렇게 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. 여자분이시고요. 여자 네네네. 네. 네. 이분의 운기는 사랑을 하는 운기예요 사랑을 한다고요? 내가 지금 연애 중 내가 아, 내가 현재 지금 연애 중 아, 누군가한테 아. 마음이 간 근데 고민이 많이 되는 그래서 왜, 왜 결혼을 하겠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한 사랑의 애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, 그래.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아.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그것에 대한 조율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결혼? 응. 아 그러면 연애, 연애, 열애를 지금 하고 있다는. 어이첨이 이 사람이 즉흥적인 게 있어요. 그리고 나한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, 나를 묵직하게 응원해 준 사람한테 충동적으로 마음이 갈수 있는데 뭐가 됐던 건 알던 사람이었던, 몰랐던 올해 뭐. 최근에 만났던 사람이건 내가 마음이 금사빠처럼 뭔가 푹 빠질 수 있는 충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지 이 사람은 아 그래요? 그래서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할수 있다 충동적으로 결혼하거나 충동적으로 애를 낳거나 충동적으로 내가 뭔가 뒤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직성이 충동적이에요 어, 그럼 지금 그 만나시는 분하고 결혼도 할수 있다는 가능해요 결혼을 할, 수, 할 수도 있어요. 가능해요. 가능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급한 결정. 그리고 빨리 너랑 있고 싶어. 빨리 너랑 나랑 합체를 하고 싶어.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. 너의 아내가 되고 싶어. 너한테 기대고 싶어.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이 사람의 성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이 사람은 자유 구속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갖고 상대 남자가 나를 품는 건 괜찮지만 나를 자유롭게 풀어줘. 늘 반항심이 오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음... 성격 골 때리네요 고리 사분의 이런 성격 피곤해 아 여자분이요? 원하는 게 정확하지 않잖아 어... 여자를 놓으니까 여자를 얘기하지 어... 아니 저는 여자분의 그냥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좀 다르거든요 뭔가 음... 되게 바른 거 같고 음... 똑부러진 거 같고 한데 그런 음... 성격은 아닌가 같아. 요 그런 포장은 할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성향은 이분의 지금 상황을 들어가 보면 말안 하고 고심은 해. 왜? 질러놨으니까 책임은 져야지. 자기가 뭔가 해, 말해놨으니까 책임을 지려는 성격은 있지만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봤을 땐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움직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. 그냥 충동적으로 쓰든지, 충동적으로 갔든지. 아니면 나한테 지금 이 사람이 좋으니까 좋든지 이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사주적으로도 일부 종사가 안 되고요. 어또 여러 가지 또 반항심, 억울함, 또 남자와의 어떤 남자가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면 쥐어뜯을 수 있는 어떤 이 성격 그리고 자꾸 변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. 아 진짜요? 음 일관적인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애물단지. <웃음> <웃음> 음. 그러면은 뭐 연애 얘기 살짝만 더 해볼게요. 만약 에 지금 만나시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관계에서는 되게 좋은 관계인가요? 그... 지금은 좋죠. 아... 지금은 좋겠지. 보이는 게 없지. 보이는 게. 없죠. 지금은 어, 일보다는 사랑. 너와 함께한 어떤 꿈 이런 걸좀 그려볼 수 있고 이 사랑이 안정이 돼야 일을 조금 찾겠죠 네, 네, 네, 네. 응. 어, 음. 안정, 안정이 되면 이제 일을 바로, 이제 바로 찾겠죠 내가 그 사람하고 엮여있는 뭐 아이가 없다고 하면 일을 찾을 것이고 아이가 엮여 들어가면 아이에 충성을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요? 근데 결혼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지 아이를 낳아도 일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보단 사랑을 원하지만 또 그걸 가지면 일을 원하거든 음. 그래서 이 분은 좋은 여자이기도 하고 복, 복잡한 여자이기도 해요 음. 말 듣기 잘 알아듣거든 네네. 근데 사람 뒤통수 칠수만큼 있을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좀 많아 음. 어?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은 본인이 하셔야 돼이 분은 만약에 이분이 그러면은 뭐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언제쯤 이렇게 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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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얘기 들어주고 챙겨주는 남자일 것같아니까 뭔가 좀 차이가 나 보여요. 그렇죠. 차이가 나 보이는데 측근에서 도왔던 새롭게 도왔던 이 관계에서는 같이 같이 일했던 같이 모, 이 몸을 섞었던 일했던 사람이든 약간 떨어진 사람 약간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흐뭇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어떤 역할이든. 응? 그렇죠. 어 그리고 남자분 도한 일적으로는 좀 탄탄한 사람. 음?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일 수 있고 왜 자기 남자 기죽는 건 싫거든 쪽팔린 음, 건 싫어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음. 누군지 그냥 빨리 알려드리고 또질문해 음, 음, 음, 볼게요 음, 음. 제가 궁금해가지고 음, 음, 음. 이분 배우 그 배우, 배우 음, 박보영 씨예요 음 박보영 박보영 박보영 그... 박보영. 되게 어리게 생기셨는데 박보영씨요 어, 어, 알아요.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아까 보이는 어. 이미지랑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. 다르네요. 그러게요. <웃음> 저는 <웃음> 상상하지 못한다는 <못하나>. 아무튼 뭐.. <웃음> 많이 다르네요. 네, 뭐 그럴 수 있는데,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결혼이네요. 이 분이 뭐 지금 제가 아까 선생님 결혼 말씀하시길래 뭐 열애나 뭐 이런 걸 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. 어. 다르네요. <웃음> 어좀 당황스럽네. 이대 이런 다마라고 합니다. 이 아,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는 차분한 것 같지는 않아. 차분한 사람 같지는 않아. 감정에 어떤 충돌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. 어... 어... 어... 결혼 얘기 없대요? 아니, 뭐... 나온 기사 같은 건 없어요 갑자기 탁 터트릴 수도 있지 지금적인 어, 사람이니까 있죠. 아직 자기가 확신이 안서서 안, 안 터트리는 걸 수도 있어 음... 이 마음은 갔는데 시기를 보거나 어떤 이 상황을 보거나 자기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어? 아니면 입을 좀 맞춘다든지 어? 아니면 남자 쪽에서 뭐좀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음, 그러니까 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좀 찾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럼 만약에 뭐 급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만약에 하면은 언제쯤 좀? 음 오래. 오래. 올해 올해 올해? 아무 11월쯤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. 오. 음 근데 중요한 건 일부 종사를 못 하는 시기인데. 음, 그 결혼이 나는 글쎄,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, 응? 이게 뭔가 다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 달라가지고 지금 사실 그 남자분도 아까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, 뭔가 좀품어주고 자기를 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박보영 씨가 그런 사람들을 원해서 아무튼 만나는 건가요? 일단은 사랑받는 걸 즐겨요. 자기를 기여하는 걸 즐겨. 망하지거든. 망하지야. 이 천박지 중 망하지여서 네. 이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물론 단면적으로 침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느끼기엔 절대 그렇지가 않아 이자기 어떤 즉흥적인 보집이라고볼 수가 있고 또 지금의 기가 들어왔지만 지금의 운기를 따져보면 이 사람이 약간 하락세 뭔가 안 좋은 기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의 말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? 근데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은, 여기에서는 분명히 구설이 돌고, 뭐, 뭐, 이런저런 이 사람하고 뭐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, 개있치 않아. 지금 도는 구설은 개있치 않아. 이 사람은 사이드로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둘만의 문제가 큰 거야. 바라는 게 많을 수 있단 말이야. 남자가 얼마나 이 선, 천심을 갖고 있냐, 얼마나 이해성과 이해도를 높이 갖고 있냐, 이 여자를 얼마만큼 받아줄 거냐의 차이야. 오빠 변했어! 이럴 수 있거든. 지금은 안 보이는 모습이 그치. 나중에 보이면 음. 후회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이 PD님이 PD님 많이 여주 중에 있죠. 여주 중에 있죠. 있는데 자꾸 뭔가를 해달라 고 그래. 난 피곤한데 본인도 본인 본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뭐하자 그러고 뭐하자 고 뭐하자 그러고 왜 나를 안 보냐 그러고 왜 나를 이걸 안봐주냐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안 써,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왜 이런 건안 돼? 근데 왜 이런 이런 즉흥적인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그 정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? 그치. 다 받아줘야 되는 남자예요. 이 여자랑 사는 사람은. 그리고 이 여자를 많이 사랑해야 돼. 자꾸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. 아, 그래요? 음 아니, 나는 이 결혼의 시기를 보영 씨가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결혼 얘기가 있으면. 음, 음. 좀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보든지. 그래서 맞춰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분은 네.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클 거예요. 왜요? 지는 거 싫으니까. 지쳐지는 거 싫으니까.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쁘지 않으니까. 어. 아름답고 이쁠 때 뭔가를 하고 싶겠지.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. 아, 진짜요? 음,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. 아, 근데 참 진짜 박보영 씨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가지 고다 가졌는데 <웃음> 음. 좋은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, 굳이 사람이 꽂히는데 답이 없어요 음. 근데 이 여자는 잘 꽂혀 음. <웃음> 잘 꽂혀 잘 꽂히고 내가 봤을 때는 신중한 사랑이라기보단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모르겠어요, 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죄스럽거든? 네. <웃음>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<웃음> 죄스러운데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이고 아직 이더 즐겨야 되고 어 분명히 원하는 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어? 어~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구속 못 받아요 근데 본인이 사랑에 대한 구속은 원하지만 그게 또 지겨워지고 그래 그래서 남자도 헉할수 있지.